안녕하세요. 감성허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에 위치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송정 더샵 퍼스트라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정동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편의시설 도보로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데요. 어,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모두 도보로 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주변 앞쪽에 위치해 있는 병원이나 마트도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어 그리고 뭐 차를, 차량을 를차 이용해서 한 5분 정도만 나가셔도 어, 이쪽에 있는 뭐 백화점이나 이마트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 입지적인 요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입지 좋은 도심권 내에 그런 집을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목소리>